안녕하세요. 2020년도 영상제작단에 선발이 된임예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작권에 대한 생각을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공감 영상제작단 박소연이라고 합니다. 저 먼저 배우고 그걸 알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활동 기대해주세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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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mm -hmm. you.